Last name fits you better When I'm with you there's no pressure I miss your worn out sweaters Weather couldn't compromise our love I spent too much time on us And I think you got me stuck on l o v i n g you can't function I gotta tell you all my secrets And you know that just ain't easy for me Oh baby, won't you come to my town? Last time around you. 응응 <웃음> <웃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와우. 음. 색 너무 예쁘다. 찌는 아메리칸 치즈 하나요? 양 나이스 서브웨이 은행을 가아서 간단하게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브웨이를 샀습니다 크는 그렇게 큰걸? 두 개. 그때 이거 먹었, 그때 이거 먹었던 것 같은데? 요호, 세 개. 안그러운데? 좀 맛이 갈것 같은 애들이나 껍질이 이렇게 막 벌어진 것들 근데 애초에 내가 이걸 왜 샀을까? 산 내가 잘못이지 이것들은 싹싹 까서 얼려주면 되고요 이렇게 먹기 좋게 아무튼 전 오늘 혼자 집에서 저녁을 먹어야 돼서 간단하게 떡볶이를 만들어 먹으려고 했는데 저번에 먹고 남았던 떡볶이가 재료가 얼마 없어. 요거밖에 안 돼서 이 떡볶이 떡을 같이 사용을 하려고 하니 우선 파는 좀 많이 들어가는 게 맛있어서 약간서는계이고 있어서 소리들거 떡볶이 파를 너무 좋아서 팔이 많이 넣어서 여기에다가 이거 해물 다시마 팩 하나 넣어줄 거고 왜 이렇게 안 까져? 모짜렐라 치즈까지 덮주고 익히면 끝! 짜라라 아직 조금 덜 익었네 그래도 뭐 이정도면 이 칭따오 논알콜 맥주 큰 캔을 하나 딸까 하다가 오늘은 그냥 가볍게 마시려고 오. 짠 이거구나 짠 논알콜 중에 이 칭따오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짠 너무 맛있겠다 빨리 먹어야지. 음! 너무 맛있어. 그 다음에, 이 안을 깨서, 이거를, 이거를 국물에 살짝 이렇게 뽀개서, 이렇게 올려서, 음! 어차피... 너무 맛있다. 근데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혹시라도 멸치육수 향이 강하게 올라가는 게 싫고 완전 분식집 스타일로 단짠단짠만 강했으면 좋겠다면 은 멸치육수를 안 내시는 게더 좋을 거 같긴 해요. 아니, 아니 어떻게 이날씨 아이스크림을 먹어. 으... 오빠도 얼질 가네? 빵떡한데 밥서 먹어야 돼 그거는 너 왜? 응? 왜? <웃음> 할말 없지? <웃음> 말했던 제가 아침 저녁으로 쓰려고 하는 5분 일기인데요 지금 꽤나 잘 실천 중입니다 지금 하늘이 진짜 미쳤거든요. 근데 저기 옆에 보이는 저, 저것만 저 해도 너무 예쁘지 않아? 와 진짜 하늘 미쳤다.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겨울이 가고 봄이 오려는지 6시가 지금 다 돼가거든요. 5시 50분인데 날이 꽤 밝아. 너무 좋아. 있는데 이거 너무 좀 놀라운 게 사실 이게 너가 이거 뭐 숙소? You are here. 어, 응. 숙소가 여기였고 그리고 진짜? 옆에 이 번호를 따라가면 여기에 어? 어떤 아. 음식이 이렇게 아. 있고 아, 나 너무 어이없어서 종류는 타입은 뭐고 아. 사진이 이렇게 생겼고 헉? 이거는 그냥 아. 사이드 노트. 이거는 클릭해서 볼수 어, 있는 맵 맥... 어, 그럼 네. 누르면 아, 어떻게 돼? 누르면은 아, 그, 그 링크로 가죠? 이거 링크로 가시지 아아아이스크림 근데 그거 알아?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말한 개도 없다 오케이 나도 약간 고르면서 좀그 생각을 했어 여기 여거 제가 나도 고르면서 약간 아차 싶었어 그거 아몬드 봉어내 1번 최애가? 아니야 최애 그, 그거 체리 <웃음> 아니야 체리 주빌레아 그거는 약간 3인자 3인자? 응 그럼 2인자는 민, 민초는 민 아니었어 나 1번이 민초거든? 진짜 <웃음> 아 민초가 뭘 뭐, 봤는데 뭘 봤는데 <웃음> 그게 거의 다 떨어졌다고 한나 스쿱이 안 나왔어 오늘도 네일 컬러 너무 마음에 들어. 캬. 오늘 날씨가 심각하게 좋아요. 이럴 때딱 광합성을 해줄 수 있게 식물들을 다 밖으로 꺼내두려고 합니다. 오늘은 달래 된장찌개를 할 거라서 이렇게 달래를 미리 사놨었고요. 아, 달래 바지락 된장찌개, 바지락까지. 그래서 된장찌개를 후다닥 끓여볼게요 아좀 빨개졌어 다가 갈비찜 볶는 게 끝이야? 김치 좀 넣어. 김치를 넣을까? 아, 오케 어, 진짜 맛있겠다. 응? 음? 어, 맛있겠다. 마지막 달래 투하. 나는 밥 투하. 밥투하 와, 향 장난 아니다. 분명 투하. 향이 너무 좋은데? 있지. 와우. 와, 비주얼이 너무 좋은데? 그렇지. 맛있다. 어, 장난 아니야 된장찌개. 쫄깃쫄깃해. 응. 음. 밥좀더 줘. 나지좀 많긴 한데. 조금 먹고. 사야 된다. 음, 건금수. 음. 그냥 빵 뜨거 먹어봐. 음. 아유, 오빠 마셔봐. 엄청 차갑고 뜨거워. 뭔 말이야? 위에 차가운데 아래 뜨거워. 맛있지? 음. 연락 크리스피하다. 레드벨벳 케이크 같아. 음, 어머집빵좀 하네. <웃음> 소금빵 안에 완전 촉촉스. 음. 소금빵 너무 맛있다. 이집좀 하네. 뜨뜨뜨뜨뜨뜨. 너 차나? 이게 주말 막힐 수도 있는데 쭉쭉 넣어래. 어딘가로. 응? 이거 그냥 열면 돼. 어. 감사 <목소리가> 이거는 제가 아비엠와에서 주문한 하프 앞치마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반 사이즈라서 편하더라고요. 내일 집들이 때 먹을 바나나 푸딩을 미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완전... 밀가루, 생크림, 우유, 계란과자 요거 노브랜드 계란과자를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뭐 맛있겠죠? 계란 3개, 바닐라 익스트랙, 설탕, 바나나 요렇게 있으면 오븐에 굽지 않아도 맛있는 바나나 푸딩이 만들어진다 제가 참고한 레시피는 아래 더보기란에 넣어줄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타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계란 노른자 3개, 노른자 하나 번째 자세 번째 화이팅 자 설탕이 60 우유 250 정확하게 1, 1ml도 놓치지 않겠어 우와 정확해 정확하게 30원 벌써 좋다 이거. 어, 맛있겠다. 아, 살짝 더 넣을까? 헉. 아낌없이 뿌려놔. 음, 힘다나 그럼 저런거 처음 잡고 있을게. 참조하고. 아, 좋아. 최소 이게 그 5시간은 해야 되거든. 이거 매그놀리 아마 날려나? 진짜 기술의 힘이다. 됐어. 아주 완벽스. 저는 이거 차갑게 식히는 동안 빠르게 씻고 나왔고요. 이제 이거 커스터드 크림을 쨘이 생크림에 섞을 거예요. 근데 이게 텍스처가 이렇게 푸딩스러우면 나중에 먹을 때 조금 이게 씹힌다고 하는데 너무 푸딩이네. 큰일 났다. 불에서 조금 빨리 꺼냈어야 됐나봐. l e t 어? 어제 또 섞이기는 또잘 섞이네. 어? 오, 간다. 이거 안 들어. 덜... 안... 아, 그거 같이 섞는 거야 빰빰빰, 빰빰빰, 빰빰빰, 빰빰, 빰빰, 빰빰. 가지이서이렇이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웃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열심히 또쉐이쉐게 <웃음> <웃음> 그럼 이제 괜찮아? 어 괜찮아? 비주얼 괜찮은 것 같아. 봐봐. 음. 오호. 괜찮지? 거. 음. 오 아주 귀한 것 같은데. 그렇 베란다에서 키우는 나무들 잎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 이제 위에가 살짝 이렇게 보면 말라있어서 새순이 나서 위에 이파리들이 이렇게 오늘은 낮에 집들이가 있어요 오늘은 다허벅지살을 간장에 졸여서 오븐구이를 할거고 그리고 연포탕 그 다음에 이제 오빠 나가서 회떡을 거고 닭을 미리 샀고요 한열 덩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딱 좋아. 줘! 스 생강. 먼저 액기스라서 조금만 둘. 뭔데? 마늘 마늘 없다더니? 여기에 잡내가 아주 잘 빠졌겠지? 마늘과 소금을 다시다 쬐끔 넣었어요. 저기 테이블로 가져와서 마저 끓일 거예요. 아빠, 바빠종이호를 깔고, 밥껍질을 뒤로 가게. 마지막 한 조각까지 놓치지 않겠어. like coffee or tea